음, 저처럼 지성인신 분들, 그러니까 더블웨어를 원래 선호하셨던 분들이라면 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색상이 굉장히 저는 자연스럽게 지금 목이랑 얼굴이랑 따로 놀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톤업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뷸입니다. 제가 오늘은 최근에 구매했던 파운데이션 제품을 리뷰를 해보려고 어.. 구매를 한 지는 약한달 정도 했는데 뜯지를 아직 못해서 오늘 드디어 뜯어보려고 하는데 이 제품은 뭐냐 롬앤 퍼펙트 베이스 마스터 에디션이라고 해서 롬앤 퍼펙트 베이스 마스터 에디션이고요 음, 저는 04 내추럴 베이색상입니다 지금 제가 퇴근하고 어우 완전 페인상태로 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지금 화장을 지우고온 상태인데 저는 얼굴이 붉은기가 있고 모공이 넓고 지성의 피부입니다. 무너짐이 진짜 심한 편이라서 지금 제가 여기에 붙인 상태였는데 이걸 또 뜯어볼게요. 뜯어볼게요. 지금 아이 메이크업은 지우지 않은 상태고 베이스는 다 완전 싹다 지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베이스를 이 롬앤 제품이 얼마나 잘 발리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려줄게요. 자, 브러쉬가 2종이나 완전 해자스럽게제공이 됐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브러쉬도 좋고 이런 브러쉬도 좋은데 초보자분들은 진짜 퀵으로 빠르게 바르실 때는 요런 납작한 브러쉬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롬앤 제품 이거랑 롬앤? 똑같은거죠 근데 예전에 나왔던 제품보다는 조금 더 넓적하고 커졌네요 발라볼게요 자, 커버력은 이 정도 됩니다. 일 가까이서 주을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모공 끼임은 어떤가요? 자, 이제 안 바른 쪽이랑 바른 쪽. 비교를 해보면 자 저는 045 내추럴 베이지를 사용을 했고요. 와 붓이 진짜 너무 바르기 좋아요. 이게 모공 끼임도 없고 반대는 이렇게 생긴 브러쉬로 발라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브러쉬랑 가장, 다른 브러쉬랑 가장 유사한 거는 꾸셀의 브러쉬랑 제일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꾸셀 브러쉬가 조금 더 얇아요. 얘가 조금 더 도톰하고요. 얘가 더 길죠? 올려볼게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좀 약간 되직하네요. 지성이신 분들이 좀 선호하실 만한 파운데이션 저는 확실히 스킬이 아직 많진 않아서 붓을 바르는 데에 대해서는 좀 아직 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여기 두께감이 좀 있어서 바르기가 조금 이 붓에보다는 붓셀을 이렇게 발랐을 때 이게 잘 이렇게 발리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여기가 두께가 좀 있어서 내가 바르고자 하는 파운데이션을 좀 많이 묻혀줘야 될것 같아요. 모공 게임이 이거는 진짜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지속력은 제가 지금 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 없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어 커버력은 완전히 월등하게 뭐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고 피부 톤이랑 정말 괜찮게 잘 맞고요. 그리고 모공 끼임이 진짜 없어요. 아까 지금 이, 이걸로 발랐때도 그렇고 이 지금 이 브러쉬랑 바르면 모공 끼임 없이 정말 퀵으로 빨리 바르실수 있어요. 베이스를. 괜찮네요. 색깔도 너무 예뻐.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